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고객이 누우면 네. 우리가 로미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은 스웨드 씨를 교육받고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뮤직테라피 올리고 이제 교육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뮤직테라피를 배우시는 분이니까 네. 로미의 정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믿음, 네. 호흡, 의식, 충. 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나도 정화하고 이 사람의 호흡도 정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죠 이렇게 둥부약감 전 에, 이 사람 이 득물 보고, 하는걸 지켜봐야 돼. 언제 올라오 는지, 고 우리는 거니까 이거 우리죠? 예. 시선 반향으로 하는 오일 변법을 했잖아요? 네. 네. 음. 선생님, 이 스테롤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팔이 길다고이 상태로 가서 이렇게 해서 팔만 가는 거랑 내 상체가 더 움직이는 거랑은 아예 달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길, 길어도 길이 상체를 다 쓰면서 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렸다가 이만큼 밖에 아와요 그럼 허리가 아파요 네 감만큼 내그 상체까지 움지하고 백으로 시원하게 빠지는 걸좀 해야 돼요 네, 다시 해볼 수 네. 구나 반대쪽 팔엉성이요 짚고 가요 네. 몸 틀어지지 않으면 네. 앞으로 간 만큼 뒤로 백스텝이 와야 돼. 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 일단 우리 그 도포를 좀 해놓고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지금 플라이 동작을 거의 안 하죠? 네, 프라이 동작 거의 말 음, 그러면 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반조만 한다 이게 네, 엄청 건조하네 뭐 좀, 뭐좀 알려야되나? 응, 맞아요 네, 음, 이제 제가 지금 그 호완타님이랑 콩완타님한테는 그거를 선생님 영상 봤죠? 네 플라이 동작하는 거네 사람이 누워있을때 위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에서 그냥 이, 이쪽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플라이 동작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크로스로 가야 돼요 네네. 뿌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뿌려주고 돌아고 아니 오른발이 크로스로 맞죠? 크로스? 응, 그렇게 굽히고 굽혀서 펴주면서 팔이 펴져야죠. 그리고 펴주면서. 오늘 <웃음> 제 동작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베드 끝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날개진을 할거야 네. 그러면은 움츠렸다가 펴져야돼요 이렇게 음. 그리고 다시 막. 지금 너무 많이 벌렸네요 가야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갔을때 네. 움츠리고 앉았죠 그 다음 날개 펴치듯이 쫙 펼쳐야 돼. 그냥 선생님 지금 이것도 가려 몸이 어깨보다 많이 갔죠? 네. 이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거 호봉이다 하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끌어주는게좋데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응. 쫙. 네. 그렇습니다. 시작. 지금 처음부터 너무 많이 벌리고 시작하지 말아야 자기 어깨가 그만 벌리고 크로스시키면서 펼쳐줘야 돼. 날개를 펼쳐야 되는 이쪽 손만 펼치잖아요. 네. 펼쳐야 돼. 같이 펼쳐야 돼. 같이. 어깨만큼 뒤로 보낸 날이 딱 어깨까지만 펼쳐주면 네. 음. 돼. 여기까지 펼쳐가는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자, 아, 그럼, 펼쳐주고 본데펼쳐줘고 네,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일단 오일부터 합시다. 이건 따로 <웃음> 오직 예. 오직 그냥 별로 네. 이렇게 해서 오일이 어느 정도 붙여져 있으니까. 자. 자, 오늘은 저번에도 반복된 거긴 하지만 끝점에서 끝점하는 끝단 거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랬을 때이 사람 발목을 잡고 내가 이만큼 앉아서 시작을 했을 때 발날 끝으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발목까지 갔을 때 90도로 내 손을 틀어줘요. 그리고 돌려. 그러면 이제 정경무근이라 고해가지고 경골 앞에 있는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근육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나가서 다시 돌리고 그대로 이제 대퇴근막상근이라는 IT밴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베드에다가 대면서 밀면서 가야 돼. 선생님, 그 코너 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두툼만이니까 밀어도 되게 푹신한 쿠션감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정도나 내네 정도만 돼도 이거를 잘못 밀면은 뼈, 뼈가 있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하게 발목 잡고 잘라부터 응. 시작하고 그래. 앵클딱 갔을 때 발목 라인 갔을 때이걸 돌려서 치고 가고 살짝 돌려서 안쪽으로 밀면서 둥근을 밀어주고 그리고 돌아서 오는 동작. 한 번에 훅 올라와요 내가 아까 뭐라고 랬지 발목에서 90도로 올라오면서 척추에 있는 이 살로 밀어, 밀고 가야 돼 90도라니까 90도. 이게 9 0도였야 돼? 이 각도가 90도여야 돼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네. 아니? 봐봐요, 다시 내 자세를 봐봐요 발목 잡았죠? 네. 아래에서 시작했죠? 여기서 90도, 90도 이 각도가 90도가 돼서 꺾어주고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를 이렇게 썼다가 바꿔주라고요 음. 바깥쪽으로 정렬 부분 잡아주고 안쪽에서 안쪽에 드 잡아주고 그대로 둥부까지 갔다가 허리 선으로 감싸주면서 발목까지 빼주라고 하나 둘셋넷 꺾고 바꿔서 꺼불리잖아. 지금 치고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야 돼. 그때 선생님이 뒤로 빠져 있어야지. 이게 편한 걸로. 아니, 이쪽 뒤로 빠져 있어야 돼. 치면서 발 가야 돼. 이렇게 가라. 어, 꺾어서 맞죠? 그리고 돌려요. 살짝. 돌렸을 때 선생님 지금 어깨가 이렇게 가면 어깨가 좀추지는 거예요. 정면을로 돌면서 이배에 이렇게 돌면서 가야 돼. 손이 서 있어야죠. 음 여기 면에서 토토한 통통, 제일 토토한 이면에서야 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음 이렇게 갔다가 살짝 돌려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엉덩이 쪽에서 굴곡 주고 허리를 감싸면서 손으로 쭉 내려와서 발까지 빼줍니다. 좀어렵게 하네요. 똑지 응? 시작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타봐요 선생님 발등을 응. 선생님 지금 날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아예 감싸면서 발등을 다 감싸서 손으로 굳이 그리고 틀면서 90도 꺾어 이렇게 면서. 몸안 틀어지게 뒤로 빠지고 돌려서 구0도깨는게 되게 안되는이생구이 어, 여기 는드 자체가 지금 되게 낮 친구는 이친세 개면은 그래도 할만해야되는데 선생님만한 구는이 친구는 이친드에이 훈련을 하긴 하거하요 하거든요. 음. 전진스텝 백스텝이 훈련이 안 되니까 계속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와요. 그럼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안잡 간만큼, 응. 응. 간만큼 뒤로 빠질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냐고. 로릇 받을 때까지 해서 확실히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안 웃으면 허리가 나가니까. 이게 스텝이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예, 스텝이 잘안되요 전진스텝 백스텝. 스텝, 전진스텝 백스텝 그때 이제 내 몸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어깨가 안돌아가 네. 나도. 상체의 움직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발목을 정확하게 잡았죠? 그럼 얘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 발등을 쓰러준다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정확히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복숭아 뼈 있는데 다 왔을 때 돌려요 그럼 제일 뚱뚱한 면에서 해야 된다니까 네, 쫀득한 어, 면으로 여기를 잡아줘, 눌러주고 그리고 살짝 틀어, 무릎이니까 그리고 밀고 가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라인 지나서 강사하면서 내려다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은 아예 고 보정 사실 음... 고정으로 해봐요 여 나보다 다리가 더기니까 한 번에 다 될거야 네. 뒤로 더빠져야 돼. 예, 이쪽 뒤로 라인까지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줘야 해요. 최대한 길게. 길게. 선생 팔이 길장 예. 다시 응. 하겠습니다. 둘, 셋. 봐봐 급할 필요 없다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감쌌지? 아, 음. 복숭아뼈가 어느 순간 90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라인을 잡으면서 가야 돼. 요 밀려줘야 돼. 요밀 이쪽 방에더힘 주고, 그리고 살짝 힘 풀어서 방향 바꾸고. 방향 바꿨어요? 네. 그리고 아이트 밴드 정확하게 옆으로 밀어줘. 옆으로 밀어주고, 엉덩이 올려줘. 올려주고. 올릴 때 이렇게 꺾여야지. 네. 어, 올리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감싸면서 뒤로 빠져. 응, 그렇게. 어때? 자니? 어떠니? 시원해. 뭐라고? 느낌 좋아. <웃음> 다시. 모델이 대위 네. 모델 그러면 안 돼. 피드백을 정확하게 줘야 돼. 네. 응.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 기본 자세 기본. 기본 자세. 뭔가 팔 힘으로 가고 있어 하체 네. 힘이 안 느껴져. 봐봐요 선생님 여기서는 감싸면서 발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 힘이고 여기서는 정경 부분을 정확히 눌러줘야 되고 살짝 힘뺐다가또 옆으로 할 때는 배드에다가 지탱을 하면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아파 이렇게 차이가 느껴져요 여기에서는 이 근육을 이렇게 되는 거고 배드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살짝 돌았을 때는 배드에다가 네, 계속 그렇죠. 아이패드를 정확하게 밀어주면서 중근을 하게 올라갔다가 감싸면서 그대로 타고 내려 차이를, 미세한 차이를 선생님 봐야되지 네, 자, 네. 올리는 힘 앉았다가 네. 일어나는 힘 네. 그리고 그 네. 발목에서 꺾어야 되니까 앉으면서 다시 앉아 어, 올렸죠? 네. 발, 어, 다시 꺾으면서 앉아야지 여기를 쓸수 있잖아 네. 안 앉으니까 자꾸 이 위를 쓰잖아요 하나, 둘, 셋, 다시 앉아